주어에 뭐가 포함되어있어요? if 이프, 절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예요 그럼 주어는 분명히 뭔데? 자 이거 봐봐 그럼 주어 레벨 이건 뭐예요 구잖아요 구 근데 좀 아까 뭐라 했어? if 절이 포함되어있다고 했잖아 그럼 결국 절로 바꾸는 연습이 돼야 되겠지 어떻게 바꿨냐는 얘기야요 아까 간단하게 규칙은 얘기했었는데 명사는 뭘 바꿨어? 명사는 뭘 바꿨어? 동사로 바꿨잖아 명사를 동사로 바꾸면 절로 만드는데 가장 근간이야. 그러면 이거 앞뒤에 이제 요걸 꾸며줬던 것들 명사가 동사가 되니까 봐봐 부에서 절로 넘어갈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를 동사로 바꿨단 말이에요. 동사로 바꾸면 요 명사를 꾸며줬던 요 형용사는 뭐가 되냐면 어차피 얘를 꾸며준 거니까 얘가 동사로 바뀌어도 꾸며줘야 될거 아니야. 꾸며줘야 될거 아니야. 그럼 동사를 꾸며줄 때 뭐가 필요해? 부사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여기 현용사가 뭐로 바뀐다고? 부사로 바뀐다고. 이게 기본이야. 그 다음에, 봐봐요.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모로 나왔잖아. 여기 나오고 또 뭐가 나왔을까요? 전시사 오브에 목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목적으로 들어가요.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가겠지. 자, 여거좀 지우고. 고음플러스 목적어가 바로 그냥 목적어로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게 저를 만들어 줄수 있지. 아까 꿈에 됐던 형용사는 부사가 돼서 동사 꾸며 주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얘를, 실례를 하나 들어볼게. 예를 들면. 자, 봐봐. 어, 뭐가 있을까요? 149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코머보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죠? 네. 그 전에 발견됐다는 소리 있거든요. 서프레이드에 가서. 자로 어, 이거 자, 봐. 여기서 명사가 뭐야? 자, 아, 일 활용해보자고. 지금 죠 얘는 뭐야? 구잖아구이거 가지고 이제 뒤에 동사 쓰면 돼프로버스가 어, 뭐 1492년에 아메리카내륙을 발견했다는 사실. 이 발견은 뭐야? 어, 정말 놀라운 것이야. 뭐, 이주에서 쭉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주로 쓰였네? 또 이걸 절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죠? 요것만 딱떠서 절로 바꿔줄 이 요걸 동사로 바꿔야지. 동사로 바꿔주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소유격. 얘는 뭘까요, 이제? 여기서. 여기서의 이소유격의 역할은 어떤 걸까? 어, 어 주어 역할 하는 거야, 주어 역할. 어? 여기서 주어 역할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저를 먹거든면 포함버스가 뭐가 된다고? 그 다음에 요거, 디스커버드, 동사서추? 동사 썼죠? 명사, 동사는 나왔지? 그 다음에, 요 오브 목적은 그냥 목적으로 도는단 말이야, 이렇게. 엄마 역할을. 끝내. 어, 그 다음에, 인, 1492 이렇게 나와. 그치? 이거 여러분들쓸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기본형을 여러좀 가져가십시오. 아, 굴을 절로 바꿔줄 때. 절을 만약에 굴로 바꿔줄 때, 이 동사를 뭘로, 여어로 가면 되잖아. 쌍방향니다성방향 동사를 뭘로 바꿔? 동사를 뭘로 바꿔? 디스커블리? 어, 디스커블리 바꿨어. 명사 바꿨어. 명사. 됐잖아. 그 다음에 여기 목적어뜬건 뭐야? 오브를 넣어주면 돼요. 그냥. 오브를 넣어주 응? 오브. 오브. 목적으로 오브를 넣어주면 이렇게 굴을 만들어줄 수 있단다. 여기는 지금 부사가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형사는 부사로 바뀌었지만, 여기서, 왜냐면 저게 주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슬라이트가 슬립의 주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수익격 같은 경우는. 주체가 되잖아요. 수익격의 관계는, 얘들아, 이게 다, 이렇게 나왔어요. A에 B 할때두 개의 관계가 주술 관계일 수도 있고요, 이게. 주술 관계. 그럼 얘가 주어, 주어 동사가 된다는 얘기야. 주술관계 주술관계라는 거는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아니면 얘가 주어, 얘가 아니면 주격고 이런 게주수관계예요거 되게 많이 써먹잖아요. 허 o w 해볼래? 이게 A잖아. 봐. How 이렇게 나왔어. 명사잖아. 이거를 절로 바꿔줘 봐. 그냥 아름답다는 얘기 아니에? s h 리 s 이런 식으로 주술관계야. 그냥 아름답다는 얘기. 이 구로 와법버리기면 그냥, 헐업 뷰티, 이렇게 써주는 거야. 주호동사관계를, 이런 식으로 써준단 말이야. 아, 주어동사관계를어있어요주어동사관계를 어, 헐업버스 디스커버드를 어떻게 써줬어요? 커업버스 어파스피, S. 안 붙여도 되죠? S 끝났으니까, 디스커버리. 이렇게. 이런 것들을 활용해주면, 어, 우리가 선수형 서주형, 고난도 소수형을 대비할 수 있다는 거야. 고난도 소수 저걸 못하면, 어 삽질하는 거지 요 뭐. 그때 그때 느낌으로 가는 데 그때 그때 느낌으로 가지 말고 규칙으로 가는 말이 규칙. 우리가 나름대로 정하는 규칙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대로 저로 바꿔줄 수 있다. 목적이 어그니다아 이게 공사가 되겠고 이게 목적이 되겠고. 아 그럼 저건 뭐 되겠? 저기서는 부사가 돼. 요기서 근데 만약에 여기 이제 뭐인신대명에서 세금이나 아니면 톰에 미끄러지면 그럼 톰이 미끄러졌다는 얘기야, 요야 미끄러졌다는 얘기야, 저는. 그지? 여기서 어, 그게 아니라 단순형인사로 생긴 거죠? 그죠? 어, 솔격이 의미가 아니잖아. 여기 만약에 솔격이 나왔어요. 솔격이 의미가 나왔으면. 이러면, 뭐, 여기 뭐, 희주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잖아. 어가, 어가 빠져버린 거니, 여기다 희주를 집어넣으면, 결국, 희가 주어로 나온 거하고, 동일한 거야. 근데 저게 없으니까, 우리는 뭘로? 여기서 따온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아, 요거 미끄러진 주체가, 어, 삼신단에서 남성애일 구나그지 그래서 희라고 쓴거야 만약에 이렇게 써놨다면, 키즈 슬이 이렇게 써놨다면, 더 쉽게 요거를 주어로 빼고, 그 다음에 요거를 동사로 뺀 다음에, 요거 수식했던 명사를 꾸며줬던 요명사를 뒤에 동사가 됐으니까 이제 부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슬라이트 알겠어? 요게 핵심이에요.